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네네. 장비들이 보면 은좀 네. 뭐 신기한게 많아가지고 이런거 뭐 이런, 이런 거 아까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네. 혹시 이게 무슨 뭐제 봤을때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게 경기 시작 전에 UFC 마지막 10초 남으면 땅땅 소리 나거든요 네네. 그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음. 10초 남으면 네. 어. 선수들이 이제 거의 나무로 된거 있네 네. 만져도 되죠? 어, 그럼요 음. 이게 저희가 경기 10초 남으면 선수들 싸울 때 어? 10초 남았다는 걸알려주는거예요 음.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아, 어째 알려줘요? 그러면, 이 소리가 딱 나. 음, 아우, 10초 남았구나. 음. 그럼 저는 도망 다니지, 10초 도망. 괜히 어서 들리면 안 되니까. 네. <웃음> 10초 남겨서 하는 거 제일 싫어요. 네. 네. 10초 남겨서 는거 제일 싫어요. 그냥 거의, 자, 무언에서로, 뭐 야, 거기까지 하자. 방문한 데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웃음> 네네. 이게 네, 뭐할때 쓰는 건지 한번. 네네.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좀 배경을 네. 설명을 해드리면, 택견이 네. 무술이기도 하지만, 이 문화제예요. 문화제. 그러니까 문화제.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태견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76호고요. 또 2011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무술론 최초로 등재가 된 세계적인 문화재인 거죠. 세계 최초로? 아 네. 무술론 네.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무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보존 가치가 높은 무술이라고 말씀드있는데 네. 여기 태견 전수관이 택견도 배우지만, 또 다양한 한국 문화의 몸을 네. 쓰는 문화를 배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시 검도 있고, 악기도 네. 뭐 있고, 뭐 그런데. 다 배워요? 예, 네, 일단 메고. 요거는 이제 그 택견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네. 이걸 잘못 설명하면 또 이게 택견의 무기술이 아니냐,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택견과는 상관이 없고, 택견은 맨손 무술인데, 네. 이걸 이제 저희 협회 조경회장님께서 호패술이라는그 무술을 아 고건을 그 해내신 거예요. 네. 네. 호폐가 뭔지 아시죠? 조선시대 네. 때 신분증. 어, 어, 어,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것처보다는 조금 짧고, 뭐, 산하나, 이런 걸로 이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어. 네네. 그럼 한번 살짝 어떤 느낌이 드지한 이걸 이렇게, 이걸,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오, 네네. 자, 보시면 이제. 나무가 연습용. 네네. 이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연습용이고요. 실제로는 저렇게 나무나, 혹은 좀더 작은 호폐가 있어서.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요? 네. 요거 이제 좀 좋은 게, 요걸 사람들이 다 무기로 안 본다는 장점이 있어. 아이건아저 죽죠. 네. 모르는 사람들이 무기 안 보지. 이거는. <웃음> 와.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네, 휘두르는 무기예요. 한번 눈기 못해. 이 상태에서. 아 네. 네. <웃음> 전문 전문대 네. 하시는 분들이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약간 있으면, 옆으로. 약간 옆으로. 네. 네. 네. 네. 이렇게 있으면 이 무기로 no. 이렇게 오! 할 수도 있고, 뭐 no. 이런 식으로 타격할 수도 있고. 거처럼 이렇게 <웃음> 어. 될 수도 있고요. 조문조문 하신 분인데 눈을 감으시니 중이... <웃음> <웃음> 와, 빠르다 보니까. 와,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이렇게 짧은 봉처럼 뭐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와. 네. 이제 뭐좀 아, 이게... 근거리에서, 가령 네. 뭐 이제 그럴 경우는 없지만 음. 혹여나 거이라든지 네. 그 칼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안전한 거리를 <웃음> 두면서 네. 멀리서 이렇게 휘둘러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팔 보다 나, 네. 이게. 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 이게 네. 칼, 저희가 네. 맨손 격투를 잘하지만 네. 칼든 무기를 잘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네. 무기 전문. 아, 무기 전문인가요? 무기 전문가요 아, 귀여워. 발바꿈 들어서 무기 전문.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웃음> 네. 그럼 칼 아니라 괜찮은데. <웃음>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아니, 왜? 올리기 안될것 같아? 아니, 뭐가? 이거 얼굴 맞으면 안될것 같아? <목소리가> 네. 아, 그래.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라도 맞으면 상당히 그 아픈데. 네.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나무로 들고 오. 했을 때는 어, 네 훨씬 더 이제 위압감이 어. 있는 거죠. 어. 그 대전 뭐냐. 호랑이라고 있거든요 아야 이거 나면안 돼. 안리는거 말고 안는거 아, 말고 네, 눈을 아, 눈을 안 감지 않아요 선수들 파이터 할때눈안감기면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물어보는 네. 거예요. 어눈안감안 어. 안안 때리시고 쭈쭈 안 감죠. 예. 어 그거 어, 진짜 눈웃입니다 바로 까. 아이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눈 대전 아 뭐랄 뭐라, 뭐랄 뭐라. <웃음> 아, 해봐 아, 바람 때문에 이게.. 어. 바람이.. 확 그거 이겨내야지 여러 가지 해주셔도 됩니다 네한번더 해주세요 아.. 아.. 네. <웃음> 아.. 네. <웃음> 아.. 아니요 네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 나오니까 안 감는 걸로 네오 방금 오셨어요 오. 오. 와 <웃음> <웃음> 한 번, 네, 안 감히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어, 한 번, 나도 한번 해볼게요. 나, 나, 한번 감으면 돼. 볼때려 무슨, 안 때려야지. 안때안 <웃음> 감지 보는 거예요, 그냥. <웃음> 해볼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번안> <웃음> 아, 감았어, 감았어, 감았어. <웃음>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검을 하는 건, 저희가. 검도 하세요? 네, 이제. 워. 점수 한번 보고싶어 그 우리나라 또 중요 무형문화재 1호가 종묘제례학이에요 네, 종묘제례학이 종묘 성대왕한테 종묘 제례를 지내는건데 그 종묘제례학이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으로 나눠져있어요 보태평지문은 그 문왕들에게 제례를 드리는거고 네. 정대업지문은 무왕들한테 무왕들한테 제례를 올리는건데 그정대업지문은 그 검술이에요 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왕 앞에서 검을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음. 법은 음. 없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검 하다가 음. 왕 목을 놓치라고 어, 하면 니까 네,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하는 건데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그뭐 발거 앞에서 추비, 신비, 환여, 헌비, 뭐 복파, 거견, 절견, 학견 추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보을 네. 쓰는 방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택견식으로 보법을 익히게 넣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범해서 네. 그러면서 추비, 신비, 환비, 환역, 복파, 거견, 절견, 하견, 추전, 추후, 오. 추전, 견파, 이런 식으로 검술도 여기서 하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그왕 앞에 두고서 하는 거예요? 원래 왕 앞에서는 부법이 없어요 서서 네, 이렇게 왕 앞에다 두고? 네. 아, 잘못하면 왕 앞에다 두고 위협적으로렇출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재래의식이기 때문에 네. 선비 선비 학견 지연 혈연 파파 홍평.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나는 탈하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택견도 하지만, <웃음> 네. 그, 호패을도 하고, 또 검도 하고, <웃음> 네, 그렇게 해서 좀우리나라의 음... 여러 가지 문화들을 네. 알리는 이 조축이 있고.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예, 네, 뭐, 뭐, 그냥. 어..뭐라야될까.. 이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건 여기까지고 네. 본격적으로 탈격! 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자시작하습니다 거리만 잘 지면 될것 같아요 이원장. 또 쳐! 또 쳐! 오 주먹..야.. 타격이 똑같네 오오! 오. 오. 네. 공 어, 어차. 아, 두 개야. 어우, 이았어정 내려 찍기도 있어. 와우 <웃음> 아이 헤드기업 깨면 힘들겠다 음. 숨이 안쳐져 숨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어유 어유 벅지 어? <웃음> 어? <이게 뭐지? 웃음> <맞지? 웃음> 오! 까 <웃음> 오! 오! 박치기 오, 좋아. 오. 박치기 좋아 <웃음> 박치기 좋아 <웃음> 박치기 실화손님 <싫어 손이. 웃음> <웃음> 좋아 마이 오오 좋아 <웃음> 네네네. 예명도 TK 파이터입니다. TK 파이터. <웃음> 네, 네. 파이터 네. 그래서 내가 태권의 강함을 네. 증명해 보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열심히 저와 같이 수련을 하고 있고. 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태권은 그라운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음. MMA로는 네. 가능성이 없고. 아, 네. 네. 왜냐하 주짓수나 배우지 않는 게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태권 기술로 어, 입식하고. 입식. 그, 네. 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입식 타격 대결 한번 네. 도전을, 네. 어, 한번 해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도전을 할까요? 아까, 입식으로? 저희가 네. 아니, 도전도, 네. 아니, 도전도 아니죠, 그러네. 택견으로만 네. 왔는데, 네. 입식을 제안하셔가지고, 네. 그 입식 룰로 네. 이번에는, 네. 어, 제가, 진짜로. 네. 제가, 그렇다면 괜찮으신가요? 네. 티켓파이 더 네, 너무 영광입니다. 도전해보시겠어요? 아, 네. 네. <웃음> 네. 네. 저는 근데 항상, 네. 항상 그 대련을 할때 상대 선수분에게 100%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네. 네. 이게 100%를 하라는 이유가 사실 100%를 해주셔야 전그 안에서 또 틈을 더 찾기 때문에 음. 가볍게 하시면 더 저도 못해. 네네. 진짜 100%를 해주시면 네. 제가 그 안에서 전 틈을 찾기 때문에 네. 진짜로 한번 있는 그대로 다해주셔야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 뒤로 조금만 더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야 이게 해헐 오야 어제 하체 가지고 와우 어, 하체 해가지고. 어, 우, 아. 어후 어제 하체 가지고 오우 우와아 어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정했어 해. 후후후 자체가 좀알해가 <웃음> <제가 웃음> 스쿼트를 8 0 k 매고 만이서요 주먹은 내놨지. 어, 주먹 땜에 발이 나온다. 이이 살다다 아, 내가 어제 스쿼트 많이 당. 오늘 <웃음> <빨리> 다 <말한다>. 네. <웃음> 네. 어제 하체 날려가지고. 네. 안나다 했는데 와.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많이 제가 네. 읽었어요. 벌써. 하. 어이. 하. 근데 이럴 때는 네. <웃음> 내가 이겨야 되니까 조금씩. 좀... 죄송해요. 원 다운, 원 다운, 소리. 테이크아웃도 괜찮아요. 해, 해. 아! you <laughs> 오괜찮아요 별로 네. 여기 막아이 안 좋은데 중앙 신간 마지막 일 분. 나오호호지호호호호호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소감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항상 지도해 주시는 황인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선생님 내 느낌. 네. 다 이렇게 웃어가지고 네.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 택견을 더 열심히 수련해서 멋있는 택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택견의 강함을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세계로 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 <웃음> 하여튼 뭐 저도 이게 택견이라는 운동이 아 말씀하신 대로 수련 인구 적다고 했는데 택견의 매력은 제가 봤을 때 어 실전성이 분명히 있는 강한 무술인데 아, 배우실 때 아무래도 뭐 다른 무술은 실전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훈련하다 보니까 뭐 부상이라든지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 없이 편하게 어 강해지면서 또 대련할 때 보니까 상대를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건좀 빼고 수련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즐겁게 강해질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아까 제가 갑자기 손등을 보고 어아이 손등 보통 손등 아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요청드린 게 있는데 네. 저희가 한 시간 거리에 네. 호두를 사 왔어요. 네네. 호두. 네.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이게 와, 엄청 딱딱해 보이는데 이거 괜찮으실까요, 이제? 네. 이거 지금 여기 네분 계시니까 그럼 제가 네개깨 가지고. 오, 아, 이게, 이게 이게 돼요 이게? 네네. 구석현 선수님께 먼저 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네. <웃음> 오. 오! <웃음> 와 이렇게 쉽게 네, 네 김창현 선수렇게 드리도록 김선죠네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리 열번 대결 받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좀단단하네요손 어, 조심하세요 네와네 손님 선수요? 네 껍질이 좀손 피부가 좀 까졌는데 와 네, 괜찮습니다 아니 네. 세 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한 개는, 관장님께. 아, 반련제 거는, 네네. 우리, 아. 네, 노수민 네, 네. <웃음> 선생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손을 보시면, 초앙타시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와, 이거 느낌이 달라.